안녕하세요 써니텐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여행객들의 필수 코스 중 하나인 이발소 시스템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촬영에 협조해 주신 푸미엉 응 엔젤이발소 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이 어디있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잠시 알려드리면 동영상 하단 저 위치에 있습니다 먼저 이발소에 도착을 하면 의자로 안내를 받아 누운 상태에서 이렇게 발을 씻게 됩니다. 아주 정성껏 잘 씻겨주죠? 제가 베트남에서 이런 시스템의 이발소를 많이 가봤는데요. 슈퍼볼 쪽에 위치한 고향, 하나, 스윙부터 포명 쪽에 있는 드림, 미남, 그리고 뭐 이것저것 뭐 해가지고 로컬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발소까지 하면 대략 30개 이상의 이발소를 체험해봤는데 한국인을 타겟으로 운영하는 이발소는 대부분 시스템이 다 이번 영상과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디가 제일 잘하냐고 물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베트남에서는 어디를 가느냐 보다 누가 서비스를 해주느냐에 따라 만족도가 항상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A 이발소에 갔는데 거기에서 제일 못하는 직원이 저를 해주면 그곳은 못하는 업소가 되는 거고요. 이발소에 가서 제일 잘하는 직원을 만났다면 그곳은 잘하는 곳이 되는 겁니다. 발을 다 씻으시면 다음은 면도를 내줍니다. 면도 전에 면도크림을 듬뿍 발라주고 있죠? 그 다음에 뜨거운 타월을 이용해 모공과 털을 진정시켜줍니다. 턱과 코수염만 면도하는 것이 아닌 이마와 볼, 귀 주변까지 있는 잔털까지 깔끔하게 면도를 해주죠. 가끔 면도를 하면 수염이 굵어져서 더 많이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의학적으로 그것은 거짓이라 밝혀졌죠? 만약 면도한다고 털이 더 많이 나고 굵어진다면 지구상에 탈모로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연도가 끝나면 영양크림 같은건데 정확히 뭔진 모르지만 크림을 발라서 마사지를 해주고 시원한 물수건으로 다시 얼굴을 닦은뒤 오이로 얼굴 마사지를 해줍니다 자외선 때문에 상한 피부를 진정시키는 데는 오이가 최고입니다. 손님마다 다르지만 코 주변에 블랙헤드와 피지가 많으면 이렇게 따로 코팩도 해줍니다. 저 코팩을 초반에 발랐다가 나중에 마지막 중에 떼어내니까 엄청난 양의 피지가 나오게 되죠. 저렇게 오이팩까지 씌어놓았으면 다음은 이발소의 하이라이트인 귀청소가 시작되죠. 귀청소는 처음 귀면도칼을 이용하여 귀속의 잔털을 제거해주고 그 다음 귀비계를 이용해 1차 제거를 한뒤 사이즈가 크거나 잘 나오지 않는 귀밥은 귀청소용 핀셋을 이용하여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털 달린 면봉 같은 것으로 작은 것들을 다 제거해 주고요. 마무리로 귀 마사지를 해주죠. 이때 다른 한 직원은 손발톱을 정리해 주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손톱 주변에 지저분한 큐티클까지 싹벗겨내주더라고요 그리고 간단한 마사지 발, 손, 어깨 머리... 등등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발소에 가면 마사지는 받지 않고 나머지만 다 받습니다 요금은 똑같긴 한데 이발소에서 해주는 마사지의 특징은 근육을 주물러서 이한시키는 마사지가 아닌 그냥 세게 누르는 느낌만 나서 별로 시원하지도 않고 아프기만 하여 하지 말라고 합니다 마사지가 끝나면 샴푸 침대로 이동하여 샴푸를 시작합니다. 샴푸를 해주는 실력도 직원에 따라 달라요. 코팩을 떼어내고 얼굴 세척을 한뒤 머리를 드라이하고 끝이 납니다. 가격은 2018년 12월 기준으로 입장료 15만동에 팁 10만동, 토탈 25만동입니다. 감사합니다.